안녕? 안녕, 미나야? 안녕? 안녕? Hi. 미안. 왜? 네? 내가 청소 중이었는데 네가또이 타이밍에 오면 내가 카메라를 안켤수 없잖니? 음, 그럼 제가 좀 쉬다가 올게요. <웃음> 선물이에요. 선물이에 <웃음> 아유, 넣어세요 아유, 넣 아니야. 야, 잘 됐다. 청소하는 콘텐츠 찍자. 콘텐츠 찍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나 시키려는 네. 거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야 내가 식모야? 아니야, 아니야. 먹는 사람 따르고 치운 사람 따로 있어? <웃음> <웃음> 이거 지금 먼지싹 쓸어야 해. 야, 잘 됐다. 이거 페인트칠도 하고 가자. 저 퇴사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동안 고생했다미다야트치 <웃음> <힌트 치면> 사는 <웃음> 거지? 와 진짜 더 <웃음> 사실 내가 어제 다른 팀청구시키려고 했거든 근데 왜 나야? 4시간 고속버스 <웃음> 타고 1시간 택시 타고 5시간을 장정 이렇게 달려온 야, 왜 하필 날까? 웃기잖아 5시간 와서 처음 하는 길청소에 웃기잖아 힘내라 쓸만큼 쓰었으면 먹은 것도 치워야지 이건 일반 쓰레기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마트 불러올까? <웃음> 아니 이게, 이거 어제 음식이라서 아. 그, 그 철이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철이기 있어요 <웃음> 아 맞다 쓰레기도 내보러 가야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마태가 먹었는데 지금 미주째 설거지를 안 하고 있어요 야 설거지 하는 김에 이것도 좀 같이 해주면 안 될까? 부탁 맞아 <웃음> 아니야, 아니 아니 부탁 아니지 촬영이라니까 콘텐츠 이거 뭐야? 무채마아가 진짜 생겼어 아 청소 들이사는 거 너무 좋아 아, 마태 거는 그렇게 열심히 안 씻어도 되겠죠? 아니 아, 아, 아, 아. 그냥 놀 아, 아, 아 설거지 열심히 하시네. 야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? 스템이 있었어 스템이. 카메라 좀 꺼져. 아, 빨리 빨리 빨리. 빨리. 아, 빨리, 빨리. 꺼! 영 중이야. 물 컨텐츠 촬영 꺼. 중이야. 촬영 중이 무슨 소리야? 어 어? 수세미로 맞아봤어요? 아니 <웃음> <웃음> 싸우면 제가 져요.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진짜예요. 지금 제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? 아, 아니야. 아아 이건 자본주의. 아니 선생님. 촬영 촬영. <웃음> 설거지 컨텐츠 얼마나 좋아. 이건 누가 봐. 볼까? 누가 설거지 하는 거 보냐고. 무슨 재미가 있다고? 재밌을 걸? 야, 지금 너 빼고 다 재밌어. 스크린 앞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축제 분위야. 와. 호! 와! 난좀 쉬고 와야겠다. 치킨 다 먹었다. 일단이 <웃음> 남은 게 뭐? 양념 치킨 조각이랑 프라이드 조각이랑. 카메라 꺼봐. 꺼봐, 꺼봐. 야, 너도 와봐. 야, 미아내껏분불로 설거사고 있네 사랑해. 네가 뭔데? 문제... <웃음> 네가 뭔데 날 사랑해? 나이성데 내리 사랑해. 좋네. 아이 <웃음> <나가. 웃음> <웃음> <웃음> 턱에... <턱에는 웃음> <일성> 진짜. 가 나가. 나가. 카테. 카테 일성 싫어요. 이나가 <놀람> 야.. 니가 숨을 시민 것도 싫어 아.. 좋아 마 빨리해! 이거 야! 치가 되고 아.. 너무 아파.. 찍지마 찍지마 너왜 자꾸 이런 거 찍냐고요? 야.. 야, 야, 야 파이 파이 라면 도안 치워? 안 치워? 어? 라면 도안 <웃음> <라면> 치워? 새끼야 <웃음> 아, <웃음> 진짜.. 아야 얼찍어요, 수사 찍어요. 진짜 아름다운 아이야. 어못하 <웃음> 그러니까 진짜 거봐, <웃음> 진짜 진지해, 진짜 거. 남자 <웃음> 얼굴 아 이쁘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같아 <웃음> 민아야, 사랑해. 아,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길래저러니간요안놔지다 오빠 거지.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. 아, 어떻게 저... 민아 왔구나? 아, 나먹어도된네 아! 왜안 <웃음> 네, <오. 안녕>? 줘? <웃음> 진짜 싫다. 아... 난 아. 네가 아. 너무 싫어. 아. 어떡하지? 안녕 민아다 아람지 다람지다람쥐다람지아 입부터 람 언제 퇴사해요? <웃음> 아, 지금 질문 질문. 뭐야? <웃음>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가 <웃음> 사실 안 소중할 수도 있어. 인재라고? <웃음> 인 수도 있어 소중하긴 한데. 청다 했어. i 거 p u t 했어? n g it there. Say, Say, what you got? 아! m 아, <웃음> 아 뭐. 야, 쓰레기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가 sure. I'm not 니가 캔만 거의 놔두면 되고 일반 쓰레기는 어... 일단 촬영을 할까? 야 오늘 저왜이 죽이고 <웃음> 야. <웃음> 아, 아, 이게죽야너왜이 잘못했어 아 진짜 이간적으로 이거 네가 치우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 아 진짜 어디 가는데? <웃음> 저 밖에 서평생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거 어, 언제 끝나요 캐시처럼 끝내야지 자 이제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모두 다 공트였어요 <웃음> 꺼. 빨리, 꺼. <웃음>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꺼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우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리 고, 빨 빨리 고,